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소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 달래드리러 왔습니다. 에어드랍을 쉽게 또 재미있게 받을 수 있는 앱 에어드랍 라이브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잼라이브 아시죠? 퀴즈를 풀면 상금이 주어지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당연히 에어드랍 라이브는 블록체인 관련 퀴즈가 나오겠죠. 국내의 거래소는 물론 다양한 플젝트까지 올와 수목금 매일매일 에어드랍을 위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 합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자들은 퀴즈를 풀고 나면 획득한 에어드랍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이니까 빨리 접속할수록 유리하겠죠. 아 그리고 에어드랍 라이브 하단에 보시면 월렛이라고 있어요. 클릭하시고 비트베리로 이동하신 후 가입하시면 획득한 에어드랍이 자동으로 지갑에 연동이 됩니다. 비트베리는 업비트 자회사인 루트온에서 만든 지갑이에요. 믿음이 팍! 어제 출시한 따끈따끈한 에어드랍 라이브 현재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에어드랍 라이브 앱을 통해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직 에어드랍 못 받으신 분들 낙담하지 마세요 다음 주 에어드랍 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오픈됩니다 에어드랍 라이브를 통해 에어드랍 받으시기 전 꿀팁 두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 프로젝트 관련 문제가 나가니까 난이도가 살짝 어려울 수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어드랍 라이브가 족보를 제공한다 합니다. 어디서 제공하냐? 바로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에어드랍 라이브 친구 추가해주시면 퀴즈 힌트가 제공됩니다. 퀴즈 푸시기 전에 힌트 보고 오시면 100% 정답률 예상합니다. 두 번째 꿀팁! 프로젝트 퀴즈 푸시다가 중간에 나가시면 다시 재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각 프로젝트당 하루에 두 문제씩 제공되니까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문제 다 푸시고 꼭 에어드랍 받아가세요 다음 주에 세개의 프로젝트 퀴즈가 제공되는데요 정답자의 한해 저희가 총 상금 2천만원 무려 2천만원 드립니다 과연 어떠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주 에어드랍 프로젝트 저희 인포에서 선공개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LBCC 거래소입니다 ABCC는 수익 공유형 거래소인데요. ABC 거래소에서 매수매도시 발생하는 0.1%의 거래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AT로 무상해주고 또 ABCC 거래소의 자체 토큰인 AT 보유자들에게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80%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로 배당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템코 프로젝트입니다. 탱커는 RSK의 아시아 최초 공식 파트너인데요 RSK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서플라이 체인 혁신을 주도할 프로젝트입니다 유통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데이터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프로젝트는 소다코인입니다 소다코인는 실업 테이블의 리버스 아이오인데요. 실업 테이블은 누적 다운로드 수 18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앱이에요. 기존 실업 테이블 서비스를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의 신기술이 융합된 푸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에어드랍 가즈아 사이트에서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선보일 프로젝트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에어드랍 가즈아에서도 에어드랍 라이브 일정 확인하시고 그의 여러 에어드랍 일정 확인 가능한 곳이니까요. 꼭 한번 들려보셔서 다양한 에어드랍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